이 동호회 사람인데 몇대 정도죠? 이게 지금 한 8, 90대 정도 될것 같은데 다른 교통편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경찰분들이 나와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를 이거 네, 제가 한번 그 얘기해보고 네, 네 전화 말씀드리나 이제 유튜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저씨 들어올 때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소리아빠입니다. 성정입니다. 현호성호. 예, 고생 많으셨어요. 오시는데안 힘드셨어요? 아아닙니길 아. 많이 막힌다 그러던데 지금. 모바일 타는 거죠? 그렇죠. 아, 다행히 나가고. 일단 남겨지면 네.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2, 3분은 다 나가실 거 아니에요? 이3분은다 나가죠. 2분이다 나가실게요. 다 나갈 수 있어요. 2분님은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분이면 먼저 쭉쭉 밀어내고 그리고 이따가 출발하기 전에 쓰레기랑 잔디폰주 한번 싹쭉고와야 저기 조장님들만 한번 모여 볼게요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90대가 똑같은 간격으로 가버리면 차들이 추월을 못하니까 차가 추월할 수 있는 간격을 일단은 띄워 주셔야 되고요 추월을 하게 되면 1차선을 확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로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재미를 달리는 데서 찾으면 안 되고 다 같이 모인 거에 재미를 찾아야 되니까 반갑습니다. 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행사 준비한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주의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선생님 오셨는데 통제해 주시니까 90대 한 번에 다 나갈게요. 네. 오늘 행사 전체의 첫 번째 수칙은 추월은 안 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사고 안 나고 끝나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즐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지금 모이셔가지고 16조 손들어 주세요. 16조. 저희 12주 동훈님이랑 연락처를 좀 알려주세요. 아, 아, <웃음> 자, 잠깐만요. 1시0 저희 정리할게요. 사장님. 네, 안 하고요. 0조부터 다시. 예예, 저희가 리할게요다 다른데요. 예예, 정리할게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을 까요요 예예 예, 정리할게요 <웃음> 네. 예, 예,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예, 예예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자 1주부터 대여 맞추고 서실게요 실력이 끊기더라도 다 나오래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출발 와 대박 멋있다 Never quit, do it right, play the game, win it life Have no shame, there's no time, feel the pain Live the grind, I could change, in my mind Pick a lane, commit and climb, the only way, to win it life I never miss that fact, taking big swings, dish hand me the bat Put me in the ring, you'll go out in a bag, cause i s e e g what I mean To the m a d l i h e Ain't got time to kill I got time to f e e l I took the red pill I know life's short So I wanna live real But how's it supposed to feel? hate, but they know it's c a p I ain't play no games, I just do, that's fact, and I don't feel no shame, it's a mood you lack, I go crazy nah, bitch, I ain't lazy, track after track, I work on this shit daily pass me the jack, right as fuel, got me hazy bout to unpack all these things I've been chasing I've got visions in my head like memories after death, to be a legend instead, of something you can forget, I'm living up every breath, I'd rather leave than be led, I'll fill the seats as I spread, with e v e r y Word that I've said They wanna say they hate, but they know it's c a 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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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쪽에서 턱도 내버리고 뒤에서 못 따라오니까 아, 근데 식사 들어가세요 아, 네. 아까 전화드리고 늦게 네. 와갖고 미리 와 아, 아, 아, 아, 그 딩딩맨님 네. 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잘 구조, 오셨어요 구조를 못찾아갖고 예. 아, 아, 구조. 네, 같이 네. 드시면 되겠다 네. 자, 친구 해주셔야 돼요 늦게 왔다고 빼면 안돼 어, 어, 끝까지 아, 챙겨주세요 네. 여기 마이스터 사장님.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유니캐러지의 최강. 아, 이제 뭐, 이자숫자 뭐가 중요하겠어. 이렇게 많이 먹어전 메뉴가 단일 메뉴예요. 죄송해요. 네, 네. 메뉴가 단일 메뉴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오시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그냥 들고 있다가 제일 뒤에 거한 장씩 주면 돼. 소리 아빠입니다. 예. 도와주시는 세 분들 인사 간단하게 드릴게요. 세용 한남모토라드 매니저님이시고요. 응창인 리엠 강형님. 이 자리 비라서 감사드리고 랜덤 조추첨기 돌리면 이렇게 번호가 <웃음> 그 번호가 나오겠어요? 예. 연습해, 예. 예. 연습. 뭐 이거 연습게임이니까 예. 아, 지금 벌써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 되는데 어. 아침에 휴게소에서 드셨던 커피 둥글짱님이 후원해주셨습니다. 천수막은 네. 오렌지블런님이 김포영등님이 현금 협찬. 네. 어, 자기 거라고 사진 열심히 찍네. 비에그 100% 곡을 네. 55번 55번 자작 스티커를 이렇게막 인테이크 커팅해 주시기로 대부도에 계시는 헬로모스 사장님이 33번, 48번 없으시면 패스. 뽑을게요. 꼬번 두 탓, 한탓에 6만 원 제외, 네. 자작하신 필 허브에 끼우는 38만 원 정도. 우리나라에서 라이딩 사진 제일 잘 찍으시는 분. 여기서 먼저 와하고 돌아서면 여기서 그 다음에 와하는 거죠. 네. 85번, 85번. 자, 그리다마 님이 버프. 바라클라바. 예. 브리치에서 이어폰 6세트를 받았는데 그 중에 3개 먼저. 브리치 감사합니다. 예. 아날로그 플러스에서 헬멧 5개 주셨거든요. 명단 받아놨다가 집으로 배송해달라고 할 거예요. 일 잘하지. 아 어, 57번 나어나 어, 나 받았다 너무 일찍 받았다 아날로그 플러스 좋아요 이제 BMW에서 개인 행사 동호회 행사 후원 안 한답니다 저희는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61번 자또 BMW에서 44사이즈 부츠 네, 부츠 65번 또 BMW 가죽 자켓 이제 두개 남았는데 두번 안에 안 불리 87번, 87번 돌아들 마이스터 사장님. 대한민국에서 유니데러지 제일 잘하시는 분, 발라인티 튜닝은 그냥 모토라드 마이스터입니다. 예. <웃음> 제가 후원해주셨으니까 광고 많이 해야 돼, 지금. 오늘 130만원 상당의 이거 뭐플로 후원해주셨고요. 저 이번에 못 뽑히면 울고 가야 돼요. 68번! 못 받으신 분들 계셔서 마음이 좀 죄송하네요. 좀 이따 가시기 전에 저희가 수건을 한 장씩 맞춰놨어요. 오후에도 단차선으로 고객길을 넘어가야 돼요. 와인딩 그냥 다들 무리 없이 타시겠죠? 코너 타는 거 무섭다. 손못 뜨나요? 경품 행사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조언도 가져가셔도 됩니다. 일단 계속 쫓아가야 돼요. 이제부터는.